사랑이 지나가요 결국엔 우리 둘도 이렇게 흘러가네요 처음에 나와 지금의 나는 얼마나 멀어진 걸까요? 사랑이 지나가요 결국엔 우리 둘도 이렇게 흘러가요